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어, 앞전에 배웠던 비켜치기 시스템, 일출일모 시스템에 약간 병영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도 정확해서, 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시타로 가시죠. 네. 자. 이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목적구와 2목적구의 칸수를 큐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여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한칸두칸 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공도 1목적구가 있는 위치에서 한칸두칸 칸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왼쪽 두 칸, 오른쪽 두칸 차이가 나면 똑같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3팁을 주시고 부드럽게 팔로우 샷을 해주시면 득점이 됩니다. 1목적구는 되도록이면 일자 정도로 가게끔 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일자로안 가도 됩니다.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확률상으로 음, 일자로 가는 게 확률이 제일 높겠죠? 자, 두칸 두 칸, 쓰리팁, 칸수가 똑같으면 쓰리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각도에서도 나오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자, 일목족구를 수구, 어, Q선을 쫙 봐봤더니 한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구 위치도 한칸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둘이가 똑같죠? 그렇게 되면 3팁을 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일목족구는 되도록이면 당구형적으로 일자로 가게끔. 자, 시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다른 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칸을 띄어놨습니다 자, 큐선을 이렇게 꺼봤더니, 한 칸, 두 칸, 세 칸. 자,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칸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또이 꼴이죠. 그렇게 되면 또3팁을 주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 이 굳이 이렇게 안 나오는 각들도 나오는지 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쳐 볼게요. 아, 어, 뭐, 이 정도. 이 정도에 있고. 자, 돌아 나오는 각으로 이 목조구가 있습니다. 이제 수구를 여기 멀리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칸수를 계산해 보시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오, 다섯 칸까지 왔네요. 다섯 칸. 그럼 이 꼴이 되려면 두 칸이죠. 쓰리팁. 두 칸이 돼야 두 칸, 두 칸이면 쓰리팁입니다. 한칸 도우면 투팁. 한칸 도우면 원팁. 한칸 도우면 무당이 되겠죠. 대신에 무당 당점을 주실 때는 약간의 가는 쪽으로 느낌 팁을 주셔야 좋습니다. 자이 점만 명심하시고 자 느낌 팁을 살짝 주고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를 설정해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요거를 마시라드 들렸네요. 여기 칸수를 셌을 때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 아니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됩니다. 그것만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3 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목쪽구 이 목쪽구가 이렇게 있을 경우, 한 칸, 두 칸, 세 칸이 아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서 반칸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풀이법으로 가시죠. 아.